놀배 놀이 세상입니다. 오늘은 정말 좋은 차박지가 눈에 띄어 소개합니다. 화장실 등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인근에 큰 시장도 있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